자 오늘은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어, 알파미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알파미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기기와 연동을 한 다음에 아, 연동을 먼저 할게요. 연동을 먼저 해서 어 이제 그 알파미니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하는 게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서 어 연동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알파미니를 알아본 다음에 다양한 활용, 그리고 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코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PC를 활용해서 기계학습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알파미니 연동하기인데요. 알파미니는 총 다섯 명을 어, 한꺼번에 이제 어,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다섯 명까지 어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어 먼저 제일 먼저 연동을 한 사람이 마스터가 됩니다. 마스터가 돼서 어두세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어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연동하는 방법은 이제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 어, 이제 학생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엄마 아빠의 그 주민번호를 해서 이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어, 그 이제 계정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 로봇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어, 만약에 로봇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개인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학교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연동을 어 하는 건데요. 그때 어 개인 계정이 필요해요. 어 알파민이라는 어플을 깔게 되면은 어 네이버 클럽 어플을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이것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뒤에 알파민이 충전 포트 그쪽에 바코드가 있거든요. 네네. 그 바코드 번호를 저희한테 찍어 보내주시면은 초기화를 네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네. 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에 연동을 한, 하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연동을 해서 어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알파미니 가까이에다가 댄 다음에 다음 버튼을 어 다음 버튼을 누르고 가까이에 다댄 다음에 어 바로 이렇게 연동이 자동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스터가 아닌데요. 어 동일한 절차로 어, 로봇을 연동하고 나면은 어, 로봇이 어, 마스터, 처음에 연동했던 그 사람한테 연동이 되게 됩니다. 이 어, 제 이름이 이제 네이버 그 별명으로 되어 있는 선나만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네이버 계정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마스터 처음 처음에 이제 연동되었다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뜬 다음에 공유 신청을 발송합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마스터한테 이렇게 메시지 메시지 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스터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스터가 나 있는대로 들어간 다음에 파란색깔의 메시지 들어가주시면은 이렇게 로봇 공유하는 거에 신청 알림이 떠요 거기에서 영상통화 앨범 보기 전화 기능 코딩 기능 이것을 어 권한을 주셔야지만 다른 이제 마스터가 아닌 사람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다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수락을 누르시면은 어 완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알파미니 같은 경우에는 유비테크 회사에서 만든 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교육, 코딩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어, 그리고, 어, 지식, 지식은 네이버 클로버 기반으로, 어, 이제 검색을 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맨 머리 위에, 머리 위에는 터치 센서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터치를 했을 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눈, 눈을 보시면은, LCD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감정 표현을, 어, 이 LCD 창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뭐, 배터리에 어,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 이마 부분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이 기능을 가지고, 어, 집에서, 어, 이제 원격으로 집에 있는 뭐 노인이나 아니면은 어린이 아니면 강아지 이런 어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어 집에다가 어그 카메라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 가운데 어 가슴 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요. 이 무늬 있는 데가 거리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근접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몸 안에 임베디드 센서가 들어 있어서 어, 만약에 알, 어, 알파미니가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어, 자세 같은 것을 이 임베디드 센서를 통해서 어떠한 지금 상황인지를 얘가 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로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로 센서가 들어 있어서 얘의 기울기 정도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유심 칩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유심 칩을 넣게 되면은 어 포지 통신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어 단독으로 단독으로 핸드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풀 충전을 하면은 6시간 정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모터 어,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관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14개 14개가 들어가 있어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이렇게 걸음걸이나 춤을 출 수가 있는 그런 활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파미니 로봇이라고 어플이 있습니다. 어, 다른 뭐 이제 교구 같은 경우에는 어, 앱 스토어에서는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 다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알파미니라고 한국말로 치시면은 알파미니 로봇 어플을 설치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초기 화면을 보시면 어, 맨 위에는 이제 로봇을 연동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로봇을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로봇을 연동을 했는지 어 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1번의 코딩 부분은 어 블록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의 작품은 내가 짰던 코딩을 다시 불러오게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액션광장, 영상통화, 앨범, 미니의 친구, 전화 기능이 있는데 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유심칩을 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의 친구에서는 내 얼굴을 등록, 등록한다든지, 그리고 앨범은 내가 사진을 찍었었던 것을 그 알파미니 그 이마에 있는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그 앨범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 기반으로 어, 알파미니가 이제 연, 어,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검색 일반적인 검색을 한다든지 날씨 그리고 음악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재생 그리고 어, 외국어로 번역을 해주거나 프리토킹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추천 같은 경우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어, 이 어, 별도로 어, 유료로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은 이제 풀 버전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어그 유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분 미리 듣기로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로버 기반으로 이제 알파미니와 대화를 하는데 어 헤이 클로버 라고 부르면은 어 알파미니가 이제 어, 약간의 그 시간차를 두면서 입이 하얀 색깔로 바뀌게 돼요 입에 있는 그 LED 불빛이 하얀 색깔로 바뀌면서 어그 사람의 말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원하는 어 대화를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대화 그그 그 네이버 클로바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기 됩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네네. 헤이클러버, hey, 네.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유천이동은 맑으며 기온은 7도입니다. 오늘 오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은 영하 1도, 오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은 단계입니다. 헤이클러버, hey, 네. 아이돌 노래 들려줘. 헤이클로버 hey, 동화 읽어줘